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라 생각할 때 너무나 민망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한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하심과 천국 지옥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한길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신 거룩한 곳, 죄인들은 감히 갈수 없는 곳을 가고자 하며 정거하며 성교, 성교할 교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거하는 것이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과 구원의 모든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 그곳 그곳마다 우리는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가?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인은 죽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누워 주신 생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서는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생기가 없으므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베라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 없는 존재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거부하였다요.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이두 갈림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묘하게 말합니다 연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지옥도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연옥이 있었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든지 안그러면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베풀든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하면 은탁 튀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 연옥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이냐 막이냐 사느냐 죽느냐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천국같다 지옥같다 하나님 믿었다 막이 믿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중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다는 하십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 죄가 없으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사야 53장 11절 11절에서 가르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되실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시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종교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보면 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700여 년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를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700년을 기다렸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악한지 언제 보내야 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동안 또 마귀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를 했겠습니까 여인의 자식이 뱀의 자식이 발을, 머리를 깨뜨린다 이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여인의 자녀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사단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시했으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얼마나 죽이려고 해로당을 동원해 가지고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사시고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웃음> 예수님 자신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을 위해 강구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무슨 말인고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실히 증거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한 시간 후의 일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년 후의 일을 예언하시되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후의 세상까지 일생을 주님은 예언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내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아,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내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망했고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허물들 하나님은 다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고 자기를, 자기를 귀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천하게 보는 사람은 천덕구러기로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교만한 것 같고, 자만한 것 같지만은, 좀, 의제다이 걷고, 가슴도 펴고, 이래 걸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교만하다 해가지고, 매도 맞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인하여, 그만큼, 자기의 그, 담대함, 자신으로 인하여, 축복받을 딸이 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은 그가 어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가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상하고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밤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상한 심령들을 보고 마음도 상하셨고 또한 로마 군인들에게 침밭형을 받으며 멸시 천대를 받아 마음도 상하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했는데도 자꾸 죄악이 생각나서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그 생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상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월남서 군인을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월남 있을 때 군인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태병대로 갔다 왔는데 자기도 거기 따라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요. 그냥 귀를 베가지고 너는 몇 개고 나는 몇 개고 몇백 개씩 이렇게 막 햇빛에 말라가지고 하, 나는 몇개 가지고, 니는 몇개 가지고, 서로 기마이 배워가지고 사람 자랑하고. 뭐 말도 말해요. 여자 조곡다리만 잘라가지고 말라가지고 그건 난몇 개다고 자랑하고. 뭐그 외에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한 짓을 했어요. 자기도 따라가지고 뭐뭐다 하니까 뭐 자기도 모르고 뭐 뭣도 모르고. 그몇개 죽고 뭐이래가자려고삼 끔찍한 질을 했다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도 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데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안 해줬다 싶은 거야. 그 생각만 하면뭐 병이 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 세상에 있는 병이란 병은 다 앓다가 죽었어요. 제 용서 못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압니까? 그게 판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아무리 아무리 용서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회개하고 해도 해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복하고 용서 못 받았다 싶으면 금식하고 철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 을 누렸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정계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주께서 하룻밤에 참으로 밤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받도록, 사형선도로 몇 번을 받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한 인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철회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이 올 때까지 나는 아직도 회개가 덜 됐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이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깨어서는 전도하고 엎드려서는 기도하고 눈뜨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바쳐야 됩니다. 죄가 끼어들 틈이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모든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은 채찍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곳곳마다 쇠를 박아 가지고 그것으로 등을 하면 때리면 쇠가 박혔다가 살점이 뜯어 나오는 이런 채찍입니다 로마 채찍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런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 모든 병든 자를 위해서 마저 닦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대신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신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지 말고 천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뒤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다자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로 그 위에 자손으로 생각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아, 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사회 53장을 우리는 항상 상고하면서 우리가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